어? 여긴 도대체 어디야? 그리고 사람들은 다들 왜 이런 거야? 어? 어? 넌 누구니? 넌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? 나도 몰라 갑자기 길을 잃고 이곳으로 오게 됐어 근데 여기는 어디니? 사람들이 왜 이래? 음, 여긴 저작권이 없는 나라야 저작권이 없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? 저작권? 그게 뭔데? 무슨 병인 거야?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? 너도 자칫하다간 이 나라 사람들처럼 되겠구나? 내가 저작권이 없는 곳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주지 지금 여기 사람들은 빗나간 공유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자, 날 따라와봐.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같이 만나보자고.